안녕하세요 요즘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가슴 유륜을 통한 유방 하술을 교정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한번 궁금증을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흉터는 얼마나 생기나요는 유륜 정도로 생깁니다 어차피 유방화수라는 게 유륜절개를 통해서 도너츠 모양으로 표, 표, 표, 표피를, 표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오므려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흉터는 당연히 유륜으로, 딱 유륜 정도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 실밥은 보통 8일 내지 좀 빠르게 하면 8일이고요. 한 열흘, 늦으면 12일 정도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을 한 2, 2개월 정도 해서 그 후에는 그냥 편하게 다니시면 될 정도입니다 흉터는 유륜만 수술 후 모유수유가 가능하냐를 물으시는데 사실 이 수술은 더 이상 모유수유를 안할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않아 이런때 하는 수술이지 어 앞으로 어 나는 얘기를 가질 건데 이 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말립니다 왜냐면 이 유방 하수라는 게왜 생기냐면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 그, 그 다음에 임신때 유방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증가하죠 유방조직이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려고 피부가 이렇게 커진 피부가 이렇게 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수유나 그 다음에 임신이 끝나게 되면 안에 유방의 내용물 자체는 쪼그라드는데 이 늘어난 피부는 오랫동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그래서 작아진 내용물을 감싸는 겉 피부 때문에 넓어진 늘어진 피부 때문에 툭 떨어지는게 유방하수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 줄여서 유방하수를 교정을 해놨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커져서 이 수술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뭐뭐 뭐 아주 특수발한 상황이 있으면은 다시 반복한다 생각하고 수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모유수유를 하실 분들은 두번째 애기나 세번째 애기 마지막 애기를 다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게 다른 데서는 뭐 T자나 O자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유방을 유방을 수술을 하는데 왜 여기는 유륜절개로 다 된다 그러냐 수술 자체가 되게 틀린 겁니다 유방 하수는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유방조직은 조그만데 피부가 되게 많아서 그것을 피부를 줄여주는게 유방하수교정술입니다 이건 국소마취로도 되고 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서 금방 끝나고 회복도 되게 빠르고 그렇지만 T5자형 절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유방하수가 아니라 피부도 늘어나 있고 유방조직도 되게 많아서 유방을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피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방조직 자체도 절제를 해서 떼어내는 사실상 되게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하수와 유방축소술은 거의 같은 유방을 수술하는 거지만 되게 다른 수술이고 수술법 자체도 상당히 틀리고 매우 힘든, 힘들고 오래 회복해야 되는 수술이 유방하수가 아니라 유방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술 시간은 또 읽어볼까요? 5자형으로 하는 유방축소 수술은 수술 시간만 두 사람의 성형외과가 달라붙어도 3시간 이상 혼자서 하면 4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입니다 더 많이 한다면 5시간까지 걸리겠죠 근데 유방하수는 빨리하면 3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할수 있고 잠깐 수면마취로 주무신 다음에 마취를 국소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매면 끝인 수술이에요 유방조직은 건들지도 않고 피부만 절제를 해서 오므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시간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이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데요 나이는 별 상관없습니다 유방이 처져서 유방조직은 작지만 유방이 처진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어 임신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처지긴 했지만 유방조직이 작은 사람 그런 사람도 오므려서 아래를 보고 있는 유방 유륜이 방유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을 올린 다음에 어 이게 내, 내 가슴 같은지 당연합니다 유방확대술이나 유방축소 같이 유방조직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겉피부만 오므리는 거기 때문에 내 유방조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지는 촉감 그런 것들은 처졌던 것이 올라갔을 뿐이지 내 유방조직 그대로 잘뭐 별로 느낌 변화 없이 그대로 잘 만져질 겁니다 그리고 가슴 거상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유방가수 교정을 한 다음에 이게 다시 처지는 일이 없나요 나이가 더 들면 처지겠죠 지금 상태에서 많이 처진 것을 원래로 옮겨 놨지 거기서 세월을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유방암수가왜 생기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방암수가 굉장히 유방조직이 임신이나 수유 같은 굉장히 큰 이벤트 때문에 유방조직이 부풀면서 피부가 늘어져 서 생겼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이 들어서는 노화밖에 없지 임신이나 출산을 안 하시면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은 그런 굉장히 큰 이벤트보다는 훨씬 더 작은 이벤트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게 원래대로 툭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노화되는 것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 충분히 수술의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평생 한 번만 아닙니다 평생 한번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걸 여러 번 받나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냥 많이 처지면한번 정도 올리면 그걸로 상당 기간 잘 유지되면서 어 계속해서 효과를 보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받을 필요는 없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가슴 사이즈는 완전히 아래를 보고 있는 것도 정상 가슴으로 올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이거는 와서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확인하시고 수술법을, 어, 수술법에 을수술법 대한 이해를 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건 사실상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도회를 좀 해서 그림으로 같이 해가지고 어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 여러가지 케이스를 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편하게 내원하셔서 어 유방하수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